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할 게임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모티브로 한 게임입니다 시작해보시죠? 오케이 VR 게임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사 김정희가 외롭고 쓸쓸한 이곳에서 세안도를 그렸을 당시의 심정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안도까지 함께 할사슴을 따라서 세안도로 이동해보세요 라고 하는군요 사슴을 따라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아 같이 가 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네요 <웃음> 사슴 귀여워 되게 리얼하게 생겼어요 동물원에서 나오는 그런 사슴 같아요 두벅 두벅 두벅 두벅, 두벅.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그런 사슴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눈내리는 배경인데 와 겨울같아요 엄청 여기가 세안도를 쓴 그런 장소인가? 이건 뭐지? 세안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슴.. 사슴아 나널 따라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갔던 발자국이에요 뭐지? 사슴 나뭇가지 같아, 뿌리 어? 어? 뭐지? 세원도에 있는 김정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의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자 우선 이 상적의 호 이상적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그 당시 추사 김정희의 솔직한 심정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글자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그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조합되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해보았습니다. 그림과 함께 적어놓은 글을 받아본 이상적은 감격해 스승의 발문 뒤에 자신의 신적을 글로 적은 뒤 청나라에 가져가 장학진 조진조를 비롯한 총 16명의 청나라 문인들의 제찬 감상평을 받았고 조선으로 가지고 온후 김문인 3명의 제찬도 받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세안도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의리를 지키는 이 상적을 보며 김정인은 논어의 한 구절인 자음편의 새한년 후지 송백지 후조라는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뜻은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잔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안도라는 제목은 이처럼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라야 비로소 그 지조의 일관성이나 인격의 고귀함 등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라야 비로소 그 지조의 일관성이나 인격의 고귀함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였어 그치 사순아 아까 이 그림이 바뀌어졌는데 맞아 이렇게 바뀌었어 그치 아 아까 그 요, 요거를 우와 신기하다 너무 멋있다 내가 여기를 우와 신기하다 소나무하잖 너무 예쁘다 겨울이다 겨울 와 멋있었어 아 이런 것들을 보라고 나한테 그런 거구나 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까 이렇게 본 거였어 뒤로 간 거였고 근데 사슴아 나도 너랑 같이 가고 싶은데 넌 어딜 그렇게 혼자 가니? 음... 여기서 내가 뭘 뭐... 클릭해도 너한테 뭐갈 수가 없어 열리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나한테 다 보여준 거야? 넌 뭔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면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보이는 게 아닐까? 그치 사슴아? 그런 거지? 사슴아 듣고 있어? 이래서 고난을 겪을 때라야그 지조의 일관성이나 인격의 고귀함 등이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나의 겨울은 언제 올까? 난 겨울을 이길 수 있겠지? 작년에 만학과 대운 두 권의 책을 보내왔고 올해또 우경의 문편을 보내왔군.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이지. 아주 먼 곳에서 구입을 했고 몇 년에 걸쳐 얻은 것이겠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세상의 흐름이란 게 오로지 권력과 이득을 따르는데 이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구한 책들을 믿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바다 밖에 있는 초췌하고 메마른 나에게 주었네 마치 권력과 이득이 있는 자들을 따르는 것처럼 태사공께서 말씀하시길 힘과 돈으로서 사귄 사람들은 힘과 돈이 다하면 발길을 끊는다는데 자네 또한 세상 속의 사람이지만 권력과 이득의 초연이 혼자 벗어나 있는 것이 권력과 이익으로서 나를 보지 않는 것인가 사공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 말하기를 추워진 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구나 차가워지기 이전에도 소나무와 잣나무고 차가워진 이후에도 소나무와 잣나무구나 성인은 특별히 추워진 이후만 말했지 지금 나에 대한 자네의 생각은 그 전에도 더할 것이 없었고 그 후에도 덜한 것이 없구나. 그 전에 자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자네는 성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하네. 성인이 특별히 말하기를 단지 시들지 않음의 지조와 굳센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계절에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아... 석영의 순박한 세상에 이급과 같은 현자들도 저지에 따라서 손님이 많고 적은 차이를 보였으며 합의에 사는 적공의 대문에 써붙인 글처럼 박절함이 극단에 이른 것이구나 슬프다